줄까 합니다 빵빵 축까합니다 빵빵, 축하합니다. 빵빵. <웃음> 네. Yeah. Yeah. 스트랩으로 끼우려고 합니다 바잉 응, 재밌게 놀다 와 항상 저희 집에 있는 이 벽트리를 이제 떼고 풍선을 달아볼 거예요 <목소리> 뭐, 아니, 뭐 근데, 맞아, <목소리> 오, 안녕하세요. 일일 <웃음> 일일 일일 뭐라지냐? 어. 일 참여자 윤태안입니다 오늘 <웃음> 일일 게스트 1일 게스트 윤태한이고요. 중국밥을 뒷갈하게 감사합니다 선생님. 실 명을 까버리네. 아우리도 실명을 안 갔거든 아! 대박인데 네, <웃음> 아뭐 뭐 어때? 편집, 편집해주시리라 믿고요 저는 아, 편집은 잘. 알아서 잘하네 <웃음> 저는 어. 오늘 송민이랑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뭐... 실명을 뚝 꺼버리냐고 아, 아, 아, 너 지금 좀 아니잖아 아뭐 그렇긴 하죠. <웃음> 저는 이래, 저 이름 송민씨와 초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고요 자주 자주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일일 게스트 윤찬입니다. 한 예. 번만... 아, 여기... <웃음> 아니, 자연스럽게 같아, 자연스럽게. <웃음> 자, 인위적인 거 좋아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<웃음> 안녕! 안녕, 친구들! 다음에 또 봐요. 작당이 너무 아래로 가지말이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웃음> 오늘 일일 게스트 <웃음> 윤찬입니다. 네. 반가워요! 그럴 거면 반대로 돌리고 <웃음> 길 보여줄 거 그러고 있어요. 돌리는 건좀 부끄러워. 근데 <웃음> 네, 여기는 맥주집인데 <웃음> 음. 아저씨가 되게 못생겼어요. 네, 이쪽에는 <웃음> 앞으로 가면은 랑데잡이라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일했던 곳이랍니다. 하하 <웃음> 랑데잡이 <랑데자뷰> 먹지 마세요. <웃음> 랑데잡이 안 좋습니다. 아 이러면 고소당하는 거아니 어. 장대잡이 아뭐 좋아요 가세요 <웃음> 이러쌤이겠지뭐 뭐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다> 지금 <웃음> 찍고 있냐? 예제노래한 <웃음> 네, 소절 뽑아보겠습니다 <웃음> 아니 안해도 된다고 그페 <웃음> <웃음> 그걸 배경음악으로 계속 <웃음> 이러다가이 <웃음> 와, 짝짝짝그그 <웃음> 이제 빵 만드는 거야? 근데 옛날부터 나 man? I'm 관이 t s u 었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 그 n 분둘 s 리 r 서 I'm not sure. I'm not sure. 어? 네. 열심히 만들어서 만들어먹고 살찌려고잘 됐네 아요잘 된거 아잘 된거 다행 해야되긴 하는데 할수 있어 할수 있어? 할수 있어 응. 진짜 짱 큰데? 괜찮아? 잘 나왔어요 잼스야 고야 괜찮아? 음, 너무 귀엽지? 헤헤헤 <웃음> 남편의 생일 선물 개봉 박두입니다. 어, 철로딩. 오? 오. 원반이랑 뭐? <웃음> 어, 그도 <웃음>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. <웃음> 원반또 하나 있고요. <웃음> 나한테 때리는 거 아니지? 원방 습기가 여기. 여기 삐져 나오겠는데? <웃음> 어떡하죠? 여기다 올려놔야 되는데. 그래도 치수 재스니까 괜찮지 않을까? 음. <웃음> 어. <웃음> 와우! 와우! 오 <웃음> 음. 오! 고무 고무장. 장갑. 고무장 오븐용 장갑. 모장 가아이고요반이두개더 있어요. 그 아메리칸 뭐지? 응? 어 진짜. <웃음> 캡틴 아메리칸. 여기에 저희가 전자 오븐 렌즈를 해서 오븐 아, 이렇게도 할수 있고 레인지로 쓸 수도 있고 번호를 누르면 이 요리가 자동으로 된대요 어스, 어떻습니까? 어스 생일 선물? 너무 좋아요 <웃음> 끝. 끝입니다 이걸로 빨리 요리해봐야지 감사합니다 <목소리도> 샐러드의 이름을 뭐라고 하나요? 토마토 카프레제 카프레제? 아마도? 아마도 아 그것도 사이사이예 오우~~ 저맛도 아, 듬뿍 다 좋아하는 거 같아. 크레이 그레이즈 크레이즈됐니다오아 음. 이거 이거 뿌리거까확 느낌있다. 오오 처음 막내 치고 나쁘지 않은데? 어 되게 잘 뿌렸다. 어, 한번 더 이렇게 해볼까? 보통 지 아니 이걸로 끝내이자 어. 짜잔 끝났어요. 음. <웃음> 토마토 하나만 써도 됐겠다. 음, 그러게. 음. 아, 거기 하나하나 해도 좋겠다. 오늘의 음식은 먼저 코스 요리예요. 먼저 음, 생일이기 때문에 스프로 미역국을 <웃음> 준비했고요. 에피타이저 <웃음> 그리고 어, 이제 메인요리랑 소브메인 이랑 디저트 샐러드로 하고 마지막은 케이크 합니다 <웃음> <웃음> 여기다 숨겨놨게요 여보가 모르게 와우. 어떤 케이크게요 <웃음> 투썸프레이스 <투선> <웃음> 어때? 와. 이게 다 초코인데 안에는 어. 치즈야 아 너무 맛있을 것 같다 <웃음> 와 미쳤다 생일 땐 같이 있었는데 여보 생일 땐 처음이야? 그지내 생일은 처음이지 오 같이 있을 수가 없었으니까 <웃음>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보 생일 축하합니다 <웃음> 너무 좋다 태어워나 줘서 감사합니다. 네 생일 축하합니다. 빵빵 생일 축하합니다. 빵빵 <웃음> 우리 여보 생일 축하합니다. <웃음> 오! 하하하 <웃음> 스마일 뽀뽀 하나, 하나 둘, 셋한나 같이 볼까? 응. 하나, 하나 둘, 하나 둘, 셋잘 <웃음> 먹겠습니다 도 스템. 나도 스템. 나도 스템. 나도 스템. 나도 스템. 나도 스템. 나도 스이 나도 스템. 나 어, 음. 음. 아, 음. 참치 나도 스 나도 나도 스템. 나 맛있네. 나 이거 마늘인 줄 알았어. 음. <웃음> 마늘이 꽤나 어. 많이 있구나 생각했었는데. 나 맨날 미역국 끓이면 음. 좀 맹해서 실패했는데 오늘 음. 처음으로 성공한 것 같은데. 열심히 음. 열심히 요리해주느라 수고하신 우리 여보. 남편이 남편이 주인공인데. 응? 아니야. 우리 집에서 내가 우리 집은 항상 <웃음> 나, 여기... 나 나한테 돈다고 우리 집은 항상 여보가 주인공 그것도 몰랐어? <웃음> 그것도 몰랐네. 음. 어 나는 남편이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. 그것도 몰랐네. 우리 여보가. 그렇네. 음. 나중에 아기가 생겨도 주인공은 나야? 아 어, 여보야. 애기가 왜 주인공이야? 애기가 왜? 애기는 따로 이제 집 생기면은 거기서 주인공이 되는 거지 어 <웃음> 음. 일리 있네. 응 음. 고기도 주세요. 음 맛이 없는 게 없네. 큰일난다고 풀렸어. <웃음> 음. 자그 다음은 아, 연어. 연어 포크로 집어 먹는 거 처음이네. 와 두께봐요. <웃음> 아 미쳤다 이거 뭐야? <웃음> 나도 나도. 음 아니면 젓가락 갖고 올까 그냥? 아 어, 아니야 아니야.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<웃음> 이게 연어지. <웃음> 어, 맛있다. 너무 상큼한데? 너무 상큼한데? <웃음> 연어로 입가심해주면 되요다 이게 진짜.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의식, 음, 음식에 조화가 잘 맞는 것 같아 그러게 밥 네. 올려주고 오 어, 된다, 된다 오! 저게 다 치즈래 크림치즈 안에 오레오도 있어서 뭔가 색달라 음. 맛있는 케이크 사주서 고마워 응? 응? 응? 네 mm.